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부산 MBC 황령산 송신소에서 불이 나 직접 소신과 케이블 TV 송신, 라디오 방송이 부산 전 지역에서 정파됐습니다. 현재 기술 인력이 거파돼 복구 중이며 UHD와 IPTV,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로는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로 불편을 끼친 점, 시청 취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부산에서도 2천 명이 모인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50명 이상 집회 금지 상황에서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집회를 마친 2천여 명이 모이면서 드넓은 광장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HMM 단독으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스포츠뉴스입니다.